네, 이번 시간에는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윈도우에 대한 수업이니까요. 혹시 맥을 사용하시는 분은 다른 수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다운로드 인스톨러를 클릭해서 이 아톰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설치를 시작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어, 뜨면서 뭔가가 설치되고 있다. 뭐 이런 뜻, 뜻의 화면이 나올 겁니다. 자, 아톰이 설치가 끝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고요. 이런 화면이 떴다면 설치에 성공하신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아톰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고,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아톰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.